안녕하세요 스킬 t 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종시는 거의 뭐 얘기할게 크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 40만도 안되는 동네에 거의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놀이터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인구 40만도 안되고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시피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는데요 뭐 이런거 같은 경우 주식해 본 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뭐 세력들의 장난이라고 볼수 있고요 물론 실수요자들은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구입을 하고 뒤따라가서 막차를 타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대구에서도 세종시 사태에 투자를 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 인구 240만 정도에 사실 기반 시설도 많이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받쳐주고 있고요 우리 지날 보리문디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광역시의 투기 세력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왔다가 빠졌다 가를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빠졌다 나갔다 를 반복하며 이 폭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40만도 안되는 세종시에 보면은 현재 미분양은 없어 요 미분양이 없는데도 가격이 떨어지고 승폭이 크다는 것은 그의 투기꾼들 세력들의 놀이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물론, 모든 부동산은 팔고 살 때를 잘 팔아야 됩니다. 뭐 투기 세력들이 모여있는 카페들도 있지만, 물론 제가 아는 지인도 거기에서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기도 합니다만, 사실 뭐 얘기 들어보면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 같은 세력들끼리도 뭐 서로 물고 뜯고, 뭐 그런 사례들도 많고요. 아무튼 세종시는 크게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척하면 뭐 척인 것처럼 여기에 뭐 기반되는 시설부터 인구 밀도까지 그리고 가파르게 올랐다 내리다를 반복하게해서 재개발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돈이 그만큼 불려있지도 않죠. 그리고 전국에서 뭐 재미들이 투자를 했는 부분들도 있고요 세력들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딱히 올랐을 때 부득 팔고 나왔어야 되지. 그리고 있으면 볼게 없습니다. 뭐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례도 있었고, 저도 세종시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종시를 아파트를 샀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쪽에 현장에서 뭐 건축을 하는 분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표라든지 뭐 이런 걸 대강 봤을 때도 그렇고 인구 밀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도 그렇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모든 게 받쳐주는 게 인구가 돼야 되는데 인구도 되지 않고 기반시설도 없을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갑작스럽게 파트가 이 상승했다. 세력들의 장난이라고 보면 되죠. 물론 제 영상에도 세력들이 장난을 어떻게 치는지 그 영상도 올려져 있습니다. 문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종시는 있는 분들은 퍼트 팔고 나와야 된다. 물론 못 팔고 물려있는 분들은 기회를 봐서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는 큰 내용은 없지만은 그래도 뉴스 한번 들어보시고 반하세요. 격의 상승세가 지난주에 이어 계속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4주차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17% 상승, 전세가격은 0.1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0.21%에서 0.18% 서울은 0.13%에서 0.11% 지방은 0.18%에서 0.26%로 상승폭이 모두 축소됐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 0.15% 0.12%와 8개도 0.21% 0.21%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세종시 마이너스 0.21%와 대구광역시 마이너스 0.02%는 지난주와 동일한 매매가 하락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64개에서 160개로 감소했다 며 보합지역은 2개에서 6개로 증가 했고 하락지역은 10개로 지난주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0.11% 0.11% 은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수도권 0.26% 0.15% 과지방 0.15% 0.13% 은 상승폭 축소됐다. 오대광 역시 0.12% 0.11% 8개도 0.18% 0.17% 한편 세종시는 매매가에 이어 전세가 역시 하락폭을 보였다 특히 지난주에 11월 2주차 대비 0.08% 상승폭을 보인 세종시 전세가는 이번주 들어 지난주보다 0.10%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신규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에 영향이 있다며 나성동과 금남면 일부 단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세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호가는 하락하면서 지난 8월 5주차부터 12주 동안 이어지던 전세가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 됐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값은 0.11% 상승했다. 전주 0.13% 보다 0.02%p 포인트 축소되면서 5주 연속 오름 폭이 작아졌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가 22일 고지된 가운데 추가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면서 주택매수 대기자들의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거래 부진 속 서울 전체 25개 구중 21개구의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먼저 강남 4구 동남권 아파트값은 0.17% 상승했지만 전주보단 폭이 줄었다. 3주 연속 상승세 둔하다. 서초구는 0.21%에서 0.19%로 내려왔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나란히 전주보다 0.01에서 0 0.2%p 낮아진 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를 많이 받은 강북구 0.02%와 도봉구 0.05%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재건축 추진단지가 있는 노원구도 전주 0.12%에서 이번주 0.09%로 오름폭을 축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각각 0.21%. 0.25%로 전주 0.24% 0.29%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폭이 줄었다 최근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던 경기 과천시는 이번주에 전주 0.14% 의 절반 수준인 0.07% 상승하면서 오름 폭을 낮췄다 안양시는 전주 0.32%에서 이번주 0.23%로 축소됐다 부천 0.29% 과안산 0.27% 시흥 0.28% 등 최근 집값 급등 지역도 일제히 상승폭 0.2%대에 진입 했다.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지난주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된 대구시는 이번 주에도 전주와 동일하게 0.02% 하락 했다. 세종 아파트 값은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다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1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에는 0.21% 떨어지며 전주 마이너스 0.12% 보다 낙폭을 확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세시장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